안녕하세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과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까요? 묻는 분들이 많고 얼마나 가격이 하락할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죠. 그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일단은 공약으로서 아파트 안정화시키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까지 공약을 100% 지킨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사실 크게... 1년는 안하지만 그래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하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게 공약인데 뭐 지킨다의 전제 하에 뭐 얘기한다면 사실 아파트 공급뿐이 없죠. 아파트 공급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공급을 계속해서 해주면서 규제 지역을 풀거나 대출 규제를 덕분다면 뭐 그에 발맞춰서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급이 안되고 규제만 푼다면은 다시 아파트 가격은 크게 하락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크게 상승할 일도 없는데 입주 물량이 워낙 많고 사실 공급 물량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화는 되지 않겠느냐. 현재 보다시피 입주 물량과 공급 물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수성구 뿐만 아니라 당구, 달서구, 뭐 서구 뭐 어디 할것 없이 많은데 결국은 과연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 서울 같은 경우는 8억까지 아파트 가격을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14억 15억 하던 아파트들을 8억 할인 정도 했고 대구에도 마찬가지 옛날 자료를 보면 뭐 자료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시절에도 보면 동일 하이빌드 마찬가지고 SK뷰 대부분 수성구에서도 엄청나게 기본적으로 한 35% 정도 뭐 할인을 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예전처럼 그렇게 뭐 할인을 과연 할 것이냐. 그리고 건설사들도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보상받았는 돈들이 좀 많죠. 재개발 보상으로 돈이 풀려있는 대구 금액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이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아파트, 아파트는 통계적으로 약 4천 세대, 지금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3,600인가 3,800 정도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건설사 요청에 의해서 그 외에 지금 이분양으로 나와 있는 아파트들은 그보다 월등하게 많다. 단지 건설사들도 대구에 사실상 재개발 보상금이 예전에 2009년 11년도에는 그렇게 돈이 풀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이 정도로 아파트가 엄청나게 비싸지도 않았죠. 하지만 서로 지금 다 눈치를 보고 있는 입장이고 재개발 보상금도 풀려있고 계속해서 투기 세력이 들어와 있는 돈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후보자들이 뭐 내놓은 공약대로 실질적으로 안정화를 시킨다면 계속해서 공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도 뭐 공약을 들어봤지만은 실질적으로 탁상공론의 공약인지 현실성이 가능한 건지는 이런 느낌이 오죠. 뭐 어떤 후보는 현실성이 좀 있고 어떤 후보는 현실성이 없고 그리고 뾰족하게 뭐 얘기를 안 하는 사례들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한다고 지키지도 않겠지만은 아무튼 적어도 아파트를 할인을 해서 구입하려는 분들의 평균적인 프로테이지는 약 20%에서 30%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반응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있으신 것 같은데 뭐 대선이 대통령이 딱 바뀐다고 바로 그런 아파트 해결이 될 것도 아니고요. 뭐조정대상 구역 대상 지역 해제를 바로 할 것도 아니고 바로 공급을 계속해서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공급을 한다면은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트는 파 어쩔 수 없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동구에 말이 억수로 많은데 동구에는 보시면 사실상 입주 물량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반양을 혁신 도시나 뭐 이런 쪽으로 봐서 그래서 는 그런지는 몰라도 실적으로 이쪽으로는 거의 없고요 요쪽 북구하고 사이 쪽으로 해서 조금 있는 거 말고는 거의 없죠. 없기 때문에 과연 건설사들 쪽에서 얘기하는 동구 규제, 미분양뭐 계속해서 풀어달라. 어폐가 좀 있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알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조금 기다리는 추세인데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옛날 뉴스 자료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대거 할인 판매하는 가운데 최초 분양가보다 8억원 이상 싸게 하는 아파트까지 등장했고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 아이파크 214평방미터 약 65평 공급면적는 지난 2009년 최초 분양가가 19억 5969만에서 20억 1014만원이었으나 24일 현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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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할인 분양은 미분양 아파트 판매의 마지막 수단으로 통한다. 저 악성 미분양으로 평가받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2011년 할인 분양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전과 같은 할인 분양이 다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상동에 위치한 동일 지금은 대구에서 고가 아파트로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미분양 물량이 엄청나 최대 34.5% 할인 판매를 했 2003년 이후 2006년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이 40% 정도 상승하며 호황기를 누렸지만 이후 입주 물량이 대폭 늘어난 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터지면서 미분양이 쌓여가기 시작했다. 2008년 대구의 입주 물량은 32,000호를 기록하며 당시 수요예측 16,000호의 두배 가까운 물량이 공급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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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범어 3동의 레미안 수성아파트 삼성물산 건설 부문 467세대의 경우 2008년 6월 사용승인이 떨어졌지만 미분양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2011년까지 대형 평수아파트는 주인을 찾지 못했고 회사 측은 153평방미터 158평방미터 163큐빅미터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격과 비교해 약 27%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2009년 4월 사용승인을 받은 수성구 상동의 동일 하이빌레이크시티 동일 토건 7,411세대 도같은 해 최저 24.5% 최대 34.5% 할인 판매에 나섰다. 분양 당시 3.3평방미터 한평당 가격이 1,100만에서 1,200만원 수준이었지만 분양가 할인에 나서면서 평당 평균 870만원으로 떨어졌다. 수성구 황금동 sk리더스규 788세대 도층별로 6에서 31%까지 2005년 분양 당시 지역 최고가 평당 1200만원을 내세워 화제를 모았던 범어동 두산이브 더 제니스 단지 1494세대도 도 기존 계약 해지분을 할인 판매 5에서 15% 하기도 했다 할인 분양에 따른 각종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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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경찰청은 2016년 6월 이 같은 혐의 사기 로분양대행업자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과 짜고 범행을 도운 새마을금고 전무비씨 등 금융기관 임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3월 c씨에게 미분양 아파트 분양가 4억 1천만원 를 2억 5천만원에 팔고도 대출 서류는 분양가로 작성하게 해 3억 1천만원을 대출 받도록 해주는 등 이듬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구매자 85명이 과다 대출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받았다.